이곳은 나파하이 포탈라궁을 연상케 한다는 송찰림사에을 자고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으러는 다른 건물로 가야 돼요 빨리 가볼게요 지금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9시 넘어서까지 늦잠을 자고 음식을 먹으러 다른 건물로 가고 있어요. 아침을 먹을 건물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테이블에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저기, 폐식인지 아니면 그냥 가져다 먹으 이런 건지 아니면 직접 <목소리> <진짜 목소리> 저는 인지로 <목소리> 식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베일와 <목소리> 만두 <남도> 같은 거랑 베이고 <목소리> 치킨, 설탕, 이런 게있어 소시지, 삶은 달걀, 중국식빵, 요거트, 죽, 오렌지 주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야크요거트인가 보다 음. 음. 음. 음. 베이컨 베이컨 뱀을 뱀을 뱀을 을 我不是卖也是不要卖那就亏本嘛卖就借我们所我买都是买三十五四十五然后你们二十五你是会做生意了一百三十五那哦最便宜那个二十五一百骗鬼呢你去买你去买了 아예 커스터드 크림는이야 무슨 말이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이이이이야이무무 右色上方对是从外我们所以后来家里头可还有叫较松那要用这个比山上的个石头上松树好吧那个叫信松的你再说一个你再说你再说你你说你你你你你你你面就你了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啊你你你你你我你你 這個的原理啊就是它會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음. <놀람> 아이고, 안 좀... 좀... 아, don't do 발 아, I said, I 어 a i d it. That's a m 아 m e n t I said, 아 don't know. I said, I don't know. I 같이 같이 들고로게요는 어, 근래터는 재미가 생기고, 이제는 가 이제는 그는그다 이제는 그 다음에 이고제다이다다음 아있어 첫ắt gos 걸고멎 t o 제混 d 이 났다... 샹그릴라가 너무 좋아서 일단 그... <웃음> 오늘 리장에 예약된 숙소를 취소하고 고민 중인데 근데 뭔가 내일 또옥룡설산이라던가라몰곡을 가고 싶기도 하고 <웃음> 고민이 간속이네요 일단 숙소로 가서 샤워를 하고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리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샹그릴라에 하루 더 머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예약한 호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싼데로 했거든요 이번에. 저의 두 번째 숙소입니다. 샹그릴라에서 네. 저희 새로운 숙소입니다. 저의 방은 밤 10.5호 <웃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던 <웃음> 방다는 비교적 작지만 아늑한 방이에요 화장실을 <웃음> 봐야돼 음, 나름 깨끗한데요? 새로운 숙소입니다 보디인 이 층이고 음 <웃음> 제가 큰 침대로 요청드렸더니 큰 침대를 주셨어요좀더 비싼 방인데 여기 이렇게 이렇 바로 려 쪄기가 제 방이에요. 부다초공원은 여기 붙여서 못가고 나파호수로 가기로 했습니다. 캐치를 타고 30원 돈가 이리로 가시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파할 말을 타고 다녀도 돼 서울. 이건 되게 높은 지역이어서 여기 성찰림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성찰림사 올라가다 죽겠다 되게 그리스 느낌이 나는 곳이네요, 이 안쪽은. 뭔가 근데 진짜 검표를 안 하는 게또 응. 관광객들한테만 티켓 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응. 그게 어면이 응. 몇표소데몇표소 QR코드도 응. 없고. 매게핸도폰콘에서 그 응응응, 그, <웃음> 야, 여기 좀 약간 알고 오면 좀안 당할 수 있을 게 많을 것 같아. 되게 진짜 자연스럽게 응. 중국인인 것처럼 딱 들어오면. 응. 얼화 많이 쓰면 중국인 같았습니다 매매 <웃음> 포털라 궁을 연상케 한다는 송천린사 <웃음> 오늘 걸어 올라가는 순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웃음> <웃음> 머리가 <웃음> 약간 고산병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웃음>